아바치 uh, 리뷰. 여기는 어디? 펀테! 아원투 쓰리 포 재즈가 흐르는 잠시를 건너 사라샤 웃샤라샤. 리벨가 줄 땡귤. 안녕하세요. 전 땡귤이에요. 땡탱. 워터맨 워더맵. 안녕하세요. 어터님입니다. 서서. 시우에서 음문의 택배를 보내 왔는데요.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사라샤. 어! 또 미션지가 있네요. 5월의 미식회. 사랑이 가득 담긴 5월의 미식회. 준비해보세요! 에이! 우와! 오. 되게 혜자스럽네요. 그러네요. 이번에 출시됐던 연어 강정이군요 5월이 계절의 영왕인 만큼 곳곳에도 축제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재피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Let's get it! 페스티벌에 <웃음> <웃음> 맞는 자취장! 마이벨의 64번째 리뷰 연어강정과 친구들. 가격은 3,500원입니다 새로 출시된 연어강정과 파수시푸드 4종으로 단치상을 차려보시죠 단치상은또 플레이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야! 너무 애국었다! <웃음> 스타보! 레팅 <웃음> 자, 연어강정을 먹어볼게요 응? <웃음> 마트인데요? <있네요? 웃음> 훈재향이 많이 나네. 응. 식감이 부드러워서 연어가 그냥 응. 녹는 느낌? 응. 응. 그리고 전혀 비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응. 응. 응. 저는 먹으면 먹었어록 약간 그생각드는데 약간. 쥐포? 어, 쥐포 느낌도 나죠데 그쵸. 나네요. 약간 쥐포 느낌 나는 것 나요. 같아요. 코다리, 코다리 느낌? 아, 코다리! 조림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연어조림. 응, 응. 얘만 먹기 아쉬우니까 한번 맥주도 같이 먹어볼까요? 좋아요. <웃음> 짠! 맥주랑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어, 술안주하게 맞아요. 짠. 짠! 맥주랑도 먹어도 괜찮지만. 밥이랑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밥어도 좋은데? 간단하게 뭔가 맥주랑 아니면 밥이랑 먹기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어 식감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그냥 먹기도 부담없이 맛있었고 양념도 적당히 달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성공적이랄까? 지속적으로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일 것 같아서 저는 다음번에도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푸드 시리즈가 많이 나오면서 골라먹는 네.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단 거랑 고소한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단고 그럼 저는 단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짠 저는 약간 와사비의 독특한 맛을 좋아해서 단짠 가겠습니다 저는 네. 편의점에서도 되게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런 미식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네요. 안녕.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단우. 단우 우 아, 아니 와사비 코 코칭 코와 코칭 와사비 와... 코팡. 아, 아. 단찡단찡단찡 그래 단징. 네. 조금 더 신나게. 좋다 좋다 좋다. 인사다 인사 인싸인다인